이제 골방에서 나갑니다 폴댄스, 절권도, 극진가라데, 복싱, 태권도, 맨몸운동, MMA, 보디빌딩 뭐든지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남들보다 두배는더 걸렸었는데 그래도 꼬물꼬물 기어가다 보면 남들한는 중간만치는 가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벌레가 이거 배워보면 재밌겠다 하는 거 추천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운동을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들 밑에 댓글 주십시오. 만난 김에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